잉여맨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풀업 헌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 레인보우 프렌즈를 피하는 게임인데 이번에는 물건으로 변신을 해서 숨바꼭질하는 맵이에요 와.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잉여맨어 뭐야 어어 어, 내가 영혼이다. 내가 내가 블루가 되었다 꽝 쾅! 와 진짜 무섭네 쾅! 쾅! 꽝! 꽝. 꽝. <웃음>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물건으로 변한 멤버들을 찾는 게임이에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게임은 게임은 4분에 시작한다 난 불주가 되었다 쾅! 어, 술래 몇시에 나와요? 4분 3초 뒤에 아. 나니다 진짜 안 타! 코니, 잠시! 시시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무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시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시! 잠 어디서 요루루 발냄새가 나는데? 이건가? 그거 제일 발냄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? 거여매님 인중냄새 아 인중냄새? 헐이 <웃음> <얼. 웃음> 사진 아니야? 사진으로 변한 거 아니야? 블루의 친구? 어디야? 어디야? 여맨? 음 화나 어디야? 어여매이다 여기다. 이거다. 이거다. 아니네? 나는 아까 너 바로 옆에 있었어. 그래? 응. 그럼 그렇다면... 다음에 못 하는 바보야. 와, 어, 이거 뭐야? 어? 내친구가 이게 내 친구가 이것도 움직이고 있는데. <웃음> 아, <가가가가가가>. <웃음> 아, <웃음> 어 클릭이 안 돼? 클릭이 안 돼. 여물. 아 클릭. 아, 맛있다. I 너 o 래줄래여맨 w 아까 늑대 잡은 곳으로 와볼래? 내가 숨었던 곳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 little bit 야!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<웃음> 아니 그런게 아니라 어. 나 사실 나 아까 그 어? 너가 구석에서 봤던 어? 꽃갈콘이야야 <웃음> 클릭이 안된다니까 이거 <웃음> 가까이 가야돼 <웃음> 아 가까이 <웃음> 가서 아 놓쳤어 아 놓쳤어 뿅 오케이 이번엔 누구? 어? 나다! 헉미오다 도망쳐! 오케이 okay. 이번에잘 숨어봐야지 진짜 이번엔 우린 산산조각 낼 거야 어, 어, 이번에 진짜 잘 숨어봐야지 산산조각내서 산산조각낼 거야 <웃음> 맥서기로 <기록하러> 갈아버린다 <웃음> 이번에는 어떤 레인보우 친구가 우리를 자, 잡으러 올까? 아, 여기 자라고키라고 뭐야 아, 이거 뭐 어쩌 변신이 안되더라 <웃음> 아 뭘로 보여 누구냐 너? 근데 상자? 앞에? 누구냐고? 얘들아 근데 잡을 때 가까이 가서 클릭해야 돼? 음. 나왔다! <웃음> 아 이번엔 오래 못 해봐야겠다 <웃음> <웃음> 아주 자기나 <웃음> 똑이 생긴 거 걸렸네 오 <웃음> 어, 간다 이벤튜 <웃음> 한 명쯤 있을 법한데. <웃음> 왜냐면 내가 아까 숨을 때도 이벤트 같은 줄 알았거든. 나 앞에 누구냐고 상자. 따꿍 아, 응. <웃음> 나, 나 봤어. 누가 인사하더라. <웃음> 나야. 그건 나라고. 뭐 어디지? 꿈. 응. <웃음> 이 안에 아니야? 야 주황이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눈이.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쓰레기통 안에? <컵하네? 웃음> 아? 이걸 못봐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 애들 다있나옆거 이거 어떻게 해하되거 이거? 이 이거? 이이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지 도가 하지만 잡을 수 있을까? 어딜까?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지?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수 좋아요 네. 아, 사다리가 있네 깔두 개씩 나 야, 사다리 타는 거 징그러워! 나 무슨 벌레줄 알았어! 아, <웃음> 어, 맵 엄청 크네! 아, 나지네줄 알았어, 지해 여기 맵이 너무 어다 응, 얻어와! 나는... 어, 이 인형 뭐야? 어, 뭐야 내 앞에서 나무가 막 올라가! 니 어? 네 앞에서? 둘이 같이 있군! 어 같이 있는데? 나무야 우리 해낼 와, 수 있어! 오지? 일단 힌트를 줄게! 위층이야 위층! 위칭. 알지? 어딘지? 여기보다 더... 어? 힌트를 줘야 될것 같아서 엄마가 돌아다녔는데? 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너도 여만이랑 같은 위치에서 죽고 싶은데야 야아... 진짜! 위층! 야 무서워! <웃음> 힌트! 힌트 줄까? 아. 어? 뭐야? 어나 어, 걸렸음 어나 걸렸음 <웃음> 누가 남았지? 운이 좋네 댕댕이 남았고 힌트는 10초 뒤에 공개하겠어어 10초 뒤에? 아 음. 절대 못 찾을걸 힌트는 사다리 나는 사다리. 숲 뒤에 대가란 말이야 너 같은 녀석이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좀리사다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저기... 아저 귀여운데요. 아 귀엽다. 못본쩍한 거지. <웃음> 방송각이라는 거야. <웃음> 음 그냥 우리 사람으로 숨자 이번에. 이번에 사람으로 숨자 어때? 그래. 그래. 그랭. 그래. 그리고 사람으로? 뭘 잡을 듯 댕댕이 아까 보니까 다알줄알것 같더라. <웃음> 이번에는 사람으로 숨자. 도와줘. 아... 댕댕이 님 게임 못 하시더라 그요 <웃음> 사람은 숨을 데가 없는데. 얘들아 절이 가. 얘들아 절이 가. 아, <웃음> 얘들아, 저리 가. 아 절로 네 명이나. 아, 있어. 절로 가. 지득대. 아, 진짜. 아, 또얘들아 절이 가. 와. 어, 갔다. 아, 아니야 늑대 근처에 있어 바로 옆이야 늑대야 절로 가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꾸 아부터이 냥냥냥 요로로로어 말쳐 죽으어떻게 냥냥냥냥 뭐야 냥냥 나는 분명 여민 물었는데 어? 여민 어디 가고 이상한 쓰레기통이 난이게베엉 쓰레기통 빡빡 내 죽을래? <웃음> 그 근처에 그 있나보지? 쓸건데 <웃음> 아앗앗앵앵그 <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웃음> 그걸 안다는 것은 늑대도 어딘가 근처에 숨어있었다는 거겠지 글쎄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늑대는 컵이야 컵이야 늑... <웃음> 컵이라고 그리고 바로 뒤에 <assume> 있는 것같아 <거> 잭잭아 음? <드> <드> <드> <드> 물 한잔 할래? 물또 났거든 자 마셔 <드> 와, 야 아, 시원한 생수한잔 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프렌즈 앙냔앙냔앙냔 <드> 트 해봤습니다 재밌고 있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<드> <드> 와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